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킹스 리포트 스튜디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웃음> 저쪽 그 뭐야. 아 저번에 텍사스. 저번에 텍사스에서 왔는데 어, 우리 텍사스 한번 보자. 텍사스 왔는데 거의 어, 우리 리버리 락 자유반석의 캠프장을 보면서 개회식도 하고 많은 우리 식구들이 오면서 또 감사원장님 부부도 오시고 또 우리 어, 이상열 회장과 어, 에레카 와카이초 회장이 한국 일본 대표로서 오시고 그 성념장념 장면 이면서 또 그쪽 저쪽 저 오른쪽에 있는 어제 저의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왼쪽이죠 <웃음> 그분이 이제 박 회장이고 리처 펜자 박사고 어 총회장 이면서 기도식 개회식 안에 기도도 런닝 브랜치 캠프 엔 마리나 런닝 브랜치 캠장 마리나 오케이 이제 아버리께서예 아브리가 임명하신 가인와 아벨 그러한 아름다운 텍사스 어 이제 캠프장이 열렸습니다. <웃음> 이제 조금 더 발전해야죠. 거기서 이제 수련까지도 하고 그러면은 럴 거면은 and then l e 사진들도 보자 한번. 다른 사진들도 한번 보자요 어허. 어그어저저저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어, 어 그러면서 우리 성전 아카데미에 있는 어, 젊은이들이 어, 우리 거기에 한그 <웃음> 뭐야 성자가 카데미 지금 동참하는 겜마상 그분이 진, 뭐야 어, 현 어, 실체적인 화가죠 화가 실체적인 화가 저 위에 저 위에 있는 분 근데 여기 텍사스 주 기팔과 또 미국 성적기 아름답게 칠리고그 정말로 이제 겉모습으로 봐봐도 밖에서 봐도 캠장이 엄청 아름다워지고 있어요. 여기는 벌써 녹슬었던 뭐뭐 철통이가 기름통이에 요그큰호수에 <웃음> 기름 을 이제 배지금 어, 쉽게 말하면 주요수지 그런 대주요수지 배 주요수 그런데 두 개만 있어요. 근데 우리 리브리락자유반석에 어, 자유반석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또 보자, 또 보자.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거는 전 사진이고 그봐. 그거 거요그좀주민할수 그거 있나? 얼마나 녹슬었는지 애들이 <웃음> 그것을 하루 종일 녹슬은 부분을 아아리에 제포나 제포 사포 사포질로 벗기고 그 다음에 그봐요 얼마나 얼마나 못생겼어 그그 정말로 그 처음 들어왔을 때그물물앞물 물물 앞에 있는 그 녹슬은 철통만 보니까 아유 보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 이제 응? 근데 그거는 전 사진이고 후 전후보자 빵 오! <웃음> 와 우와 우와 우와 와. 이제는 완전히 그냥 미국 성적기와 이웃들이 그렇게 좋대요 이웃들이 막 어, 우리 릴버리캠프라의 책임자들 매니저들 오늘 오, 누가 보면 16장의 매니저들 있잖아 음, <웃음> 하여튼 어, 이웃들이 막 꽃을 가져오고 축한다고 환영한다고 이웃들이 너무 좋아하네 다 애국자들 다 트럼프 지자다였을까 너무나 좋아하고 그 전후 다시 보자 전후 전후 빵빵 아우 빵! 와우 와우 다시 한번빵빵 와우 <웃음> 와 어, 그러니까 우리 성장 아카데미 친구들이 학생들이 아주 잘했어요. 또 화장실 화장실 어딨나? 화장실도 봐야지 화장실. 박 처음 <웃음> 들어왔을 때그 아름다운 빵그 아름다운 첫 장면과 또 화장실 보자 화장실. <웃음> 화장실이 어딨나? 아 저쪽 저쪽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빨리. 어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어 젊은 이 여자 히로에 히로에 장 <웃음> 히로에는 이제 야마구치 성전 어 사토켄 회장의 야마구치 야마구치 성전에 서 왔는데 그런 아름다운 작품들도 우리 우리 어, 전체 파랗게 또뭐 까맣게 칠했던 또 이제 금색깔로 했던 이제 애들이 다 같이 했는데 이제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에 그런 작은 작품들 있잖아요 성경 구절의 작은 작품들 어 여자 화장실에 이거 이거 이거 있잖아요 성 성경 구절들 이거는 생명나무 생명의 나무 여기는 뭐였지 성령 비둘기 성령 비둘기, 이거는 꼴 네. 솔로몬 솔로몬의 네. 예, 아, 어 배각 그 시편 등 이런 식으로 <웃음> 그다음 남자 화장실 한번 가보자 남자 화장실도 물론 그 고치면서 고치고 아, 성령의 검 그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 나오는 <웃음> 에베소서 6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령의 어, 성령의 전신 어, 갑주. 헬멧, 방패, 믿음의 방패 등 그런 아름다운 성경 구절들 중심삼고 이제 샤워실들과 화장실들이 업그레이드 받았습니다. 박수!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카페. 원래 엄청 어디로 갔지 여기? 카페 자체도 없었지. 사람들이 그냥, 그냥 들어와서 이웃들이 말이야. 이웃들이 시민들이 그냥 들어와서 그냥 <웃음> 뭐조 이런저런 내용들 뭐 얼음, 얼음 얼음만 사고 그냥 네. 도망갔지 너무나 지저분하니까 네. 안에 미끼 같은 거, 어 미끼 미끼 살아있는 미끼 거기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거기 안에도 귀여운 카페도 생겼습니다 한번 보자 <웃음> 이제 이웃들이 그렇게 좋대 네. 사람들이 네. 앉히고 또 앉으시는 카페도 생고 어, <웃음> 다 아, 했는데, 이제, 좀, 악센트, 까만, 어, 벽들도 있고, 악센트, 여 밑에 청소했고, 그 밑에 까맣게 치르고, 이제, 조그마한 카페, 어, 엄마가 그거 디자인했지, 거기. <웃음> 우리 왕비가 거기서 디자인하고, 성경 구절들, 또 올리면서, <웃음> 그래, 그런 귀여운 것들도, 우리 다 페인팅 했죠. 마크 안드레 식구님이 잘 하셨어요. 우리 에리카 카이처도 하나 할리데이비슨 어이이 이 바이크 이 바이크 장면 이 바이크 이 바이크는 1942년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크 군대 모델이죠. 었 <웃음> 군대 모델에서 거기 할리데이비슨 바이크에 여러분 지금 스튜디오 보실지 여기 앞에 여기 총이 매달려 있잖아요, 여기. 그것이 바로 우리 감사 원장님의 회사가 주관하고 있는 토미간이에요. 토미간 어, 그것이 우리 아버님의 역사와 특별히 이제 가인와 아벨과 <웃음> 3대 왕권의 역사는연결되어 있는 토미간이에요. 그거 그거 그거 그거 바로 그거야. 토미가 할리데이비슨과 톰슨, 톰슨 토미간 어, 총이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어, 세계 2차 대전에 히틀러 싸웠을 때. 그렇게 싸웠어요. 그 총으로. 그 총으로 히틀러 싸우고, 또 원리 강론에서도 나오지, 히틀러도또 사탄편. 적 크리스토 한 명으로 나와. 음. 거기 원래 강론에서. 적 음. 크리스토 싸웠던 총으로서 우리 토미간는 싸웠어요. 오 박수! <웃음> 박수! 그것이 바로 우리 그 어, 톰슨 토미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할리 데비슨 1900 42년 WLA 버전이었죠, 버전. <웃음> 하여튼 어, 텍사스가 지금 발전하고 있고 또 매일 우리 카일와 다엘라 이세분들이죠. 이세들이 어, 거기서 이제 차 회사 하다가 이제 섭리를 어, 따르겠다고 하면서 펜심을 잠깐 이사 오면서 다시 오, 이사 오면서 우리는 텍사스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웃음>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서 국진 님과 감사원장님과 이제 사업 입장에서 여러 코칭 받고 여러 지도를 받으면서 이제 러닝 벤스 캠프라는 그 근처에서 제일로 활발한 또 제일로 성공적인 사업이 캠프라는 사업이 돼서 또 <웃음> 최악, 최악, 최악, 최악 경우에, 만약에 미국에서 내전이 터지게 되면은, 우리 식구들도, 거기에서 피어나갈 수 있는, 자리도 있으니까, 큰, 아버님의 성령 역사와, 큰 복을, 이제, 텍사스는 이제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천의국 문화가, 거기에서 퍼져나가게 되고, 또 이제는 우리는 테나시 테나시 미국 한번 보자 미국 성 미국 어~ 맵 지주 지도 한번 보자 미국 지도 <웃음> 지금 텍사스주에서 우리 펜실베니아에서 이한 이틀 걸리죠 (24시간) 운전해야지만이 (24시간은) 이제 한 이틀 정도 걸리지 달라스까지 우리 아우리 박권사님, 박, 박 회장의, 어, 달라 성전에서 머물 수 있을까? 그거 참 도움이 됐어, 그지? 렇 이틀 만에 그, 우리 펜실베니아에서 달라 성전에 도착했지. 한번 펜실베니아 보자. <웃음> 펜실베니아는 여기. 마우스로 한번 만져봐. 마, 우스로한번 만져봐. 마우스 안 나오나? 마우스. 포인터 어딨어, 포인터? 포인트로 안되나? 포인트로 안돼? 하여튼 <웃음> 펜실베니아는 동복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오케이 안나와 안나와 아 오케이 아, 포인트 안나와 음 뭐야 안나오지? 아 그럼 크게 해 그냥 그렇게 그 해도 나오잖아 그럼 어 포인트 해봐 이제 포인트 나오잖아 어? 방금 나오고 있었는데 어, 줌인 하지 말고 줌인 하지마 그냥 포인트 이제 움직이잖아 트리밍에서안 나와? 오. 하여튼 펜실베니아 동북이죠. 동북 뉴욕주 바로 옆에. <웃음> 그 다음에 텍사스는 맨 남서 남쪽. 텍사스는 맨서 남쪽이고. 그러면 그 중간에 테네시라고 있어요. 테네시, 테네시 여러분 보시죠. 테네시 저쪽 그 중간쯤. 펜실베니아와 텍사스 중간 그 핑크 색깔로 나오죠. 그, 지, 그 지도에. 켄타키는 초록색깔로 나오고, 핑크색깔로 나오죠. 그 중간에 있는 좀 길, 길게 생긴 그런, 어, 직사각형의 주. 그거는 테네시에요. 거기에, <웃음> 거기에도, 어, 우리, 어, 우리, 거기에도, 하나, 천일국, 어, 리버리 럭, 자유의 반석, 어, <웃음> 캠프 그라운도 세우면서 또 플로리다는 저 밑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천천히 다시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 플로리다는 이제 수도 미국의 새로운 수도 되니까 <웃음> 플로리다주는 저 밑에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밑에 밑에 밑에 밑에 여기 밑에 저 밑에 거기에도 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수도에도 어, 천일국 미크로코스모스도 어,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테네시는 중간, 플로리다, 텍사스의 중간쯤에, <웃음> 어, 테네시가 있고, 거기에도 자유 반석, 하나 반석을 세우면서, 텍사스도 하나 반석, 또, 플로리다도 하나 반석, 또, 펜실베, 아 어, 뭐야, 펜실베아는 물론 본부하고, 천문의 기능관도 있, 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미국을, 미국을 보호해야 됩니다. <웃음> 미국을 구원해야지만 이 미국 기독교, 유대 기독교 문화 문명권을 살려야지만 이 여러분 나라들도 자유가 남습니다. 만약에 이 나라는 자파 놈들,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치, 사탄주의 놈들한테 가게 되면 은 중국, 중국 악한 좌파정치사 탄주의의 세력이 한국, 일본을 죽이게 됩니다. 그니까, 러 <웃음> 이거는 전쟁의 일선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테니시가 나오네. 그 테니시야. 전쟁의 일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 거기에서 반석 하나 세우고, 텍사스 하나 반석, 세우, 반석 세웠으니까, 테니시 반석, 또, 어, 뭐야, 플로리다, 새로운 수도, 트럼프 대통령 새로운 수도에 반석을 세우면서 미국을 <웃음> 살려야 돼요. <웃음> 그렇기 때문에 어, 어, 우리 이번 텍사스에 돌아왔는데, 어, 여러 내용을 통하면서 작, 작년 아니년 아니지, 지난 일요일에 예배를 처음으로 다시 텍사스에 돌아온 다음에 예배를... 이제 미국 펜실베니어에서 우리 성전, 뉴판넬 성전에서 보게 됐는데 와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 많아 어? 우리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고 새로운 사람들도 많고 <웃음> 또큰 VIP들도 왔어요. 큰 VIP들. 지금 이 근처에 큰 VIP들. 이 지금 어, 우리도 어, 뭐야 발표했는데 5월 15일 날에 마스트리아노 상원이, 마스트리노, 아 노, 상원이, 어, 성전교로 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펜실베니아의 다음 주지사 될수 있는 분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펜실베니아 상원들 중에 이분만 2분만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어, 일을 쓰고, 워싱턴 DC를 고소하려고 했죠. 고소했죠. 텍사스에, 어, 어, 고소증에 들어가게 됐죠. 펜실베이니아 이 양반 때문에 이 양반 때문에 펜실베이니아 모든 하원 어, 상원들이 다 겁쟁이 사기 놈들이었는데 이 분만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또 이, 어, 트럼프 대통령 위에서 일어섰어요. 그냥 그러면서 이 분이 참전 용사예요. 참전 용사 또. 그때 부정선거 공청회를 펜실베이니아에서 선거 공청회 네. 네, 펜실베이니아에서. 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게리스버그의 우리 식구님 <웃음> 아, 예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 거기에서도 게리스버그의 우리 식구들도 K팀, J팀 다 왔죠 거기에서 데모하고 있었죠 세나다 마스트리아나 상황 때문에 그 공천회가 일어났던 그러면서 <웃음> 왜 모든 판사들과 모든 어, 법장들이 문을 닫았어요 이거 공천회 못하게 했어요 이거 완전히 사기든 <웃음> 하여튼 마스트리아노 상원은 펜실베니아 영웅의 영웅. 근데 그분이 다음 주지스 자기가 발표 안 했지만 주지사로 나갈 건지 안나갈지지 아직도 안 했지만 그래도 만약에 하면은 펜실베니아 지금 보수의 시민들이 마스트리아노를 최고로 좋아해요. 왜펜실베니아 트럼프로 보니까 펜실베니아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로 보니까 또 트럼프다 더센 것이 참전용사의 참전용사. 30년 군인 또 참전용사. 전쟁을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파이터 파이터. 그러니까 이분이 펜실비는 지금 모든 보수 시민들의 중심 인물이 되는 건데 세상에 5월 15일 날에 성전교회로 오게 됩니다. 우리는 물론 성전교회에 오게 되면 은 많이 욕먹게 되죠. 많은 이런 거 먹게 되죠. 그래도 <웃음> 그런 거다다 다 알아 알면서 <웃음> 알면서도 자기 오겠다고 자기 자기의 어제 어, 지난 일요일에 자기 피아 디렉터 홍보 담당이 교로 와서아휴 엄청난 그, 그 그분이 정말로 <웃음> 성령 충만한 여성분이에요. 하고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이지만. 어, 정령교조가 와막 아멘 아멘 막막 막복거찌막 <웃음> 아, 아, 축복, 예, 기도도 하셨죠. 하고 막 어, 반응 반응 뭐야 반응 어, 반응도 방언. 방언, 예. 하고 막 엄청나게 엄청나게 감동받으셨대 그분이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어, 우리 교회 자기도 교회 찾고 있는데 이런 교회 없다고 다시 온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런 큰 분들이 어 정말 펜실베리아 주를 주관할 수 있는 분들이 세상의 성전에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장생기 7년 장생기의 노정에 많은 사탄의 공력들이 오지만 그리고 똑같은 순간에 그 공력들과 그 어려움들이 더 심해지니까 특별히 마크로코스버스적으로 어려움들이 더 심해지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천일국의 가치와 3대 왕권의 가치와 또, 천일구 헌법의 가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이겼으면은, 사람, 이 애국자들이 다 우리 피 없다고 생각하 거죠. 또, 아버님과, 어, 뭐야, 어, 문의들과 어, 어, 어, 뭐야, 뭐야, 천일구 헌법 천일구. 피 없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들 다 했으니까. 근데 이거 못했으니까. 자기들이 엄청 싸우다 못했으니까. 또, 이좌파놈들이 총위 소위까지 빼앗아가고, 자기들 다 대학살도 할수 있으니까. 이거 엄청 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급한 상황에서 그러한 어, 어, 어, 어, 믿음과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차고 의 영적으로 차고 있는데 오직 철장 왕국 아버님의 열매 3대 왕권과 천일국 헌법과 천일국 문화 있는 어? 우리 어, 어, 천일국 문화가 그런 부분들 있는 거예요. 다른 기독교 교회들 다 약한 거예요. 다 숨고 있어. 다 암만해. 다 겁쟁이들이야. 어? 그래도 우리는 앞정서서서 목숨을 걸고 어? 종기 소유 이놈들이 빼앗아 가도록 빼앗아 대학살을 하는 엄청난 위험 위협 위협과 위험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통하면서. 오히려 아버님께서 그거 쓰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기독교인들이 그 진짜로 미국에서 걱정하고 어? 공포를 느끼는 그분들 마음을 전환시키시면서 세상에 지난 일요일에 그렇게 많은 사람, 새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서 어? 그냥 그냥 그냥 벌떼로 지금 어 우리는 전도 안 하고 있어도. <웃음> 그것도 놀라운가? 우리 전도도 안 하고 있어도 오지 말라고 해도 이분들이 오는 거야. 이번에 그 저희 한국 미국 팀들이 트럼프 그 집회를 계속 꾸준히 했잖아요. 어, 그러니까 아니, 우리 K팀 J팀 식구님들이도 시구 네, 식구들과 네. 미국 시민들과 함께 그렇게 열심히 정성을 쌓고 열심히 어, 어, 어, 미국 정족기 들고 그앞 블레스 아메리카 하면서 그, 그런, 그런 대회하 하루에 세번 그런 정상이 되면 여, 우리는 아버님의 열매와 아버님의 천일국 어, 왕과 왕비들이 이전 시골 마을 마을을 감동시켜서 그러니까 어, 일왕님이 말했죠 우리의 저, 정성이 헛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그 쓰시는 거예요 시앗으로 그씨앗을뿌렸단 말이에요 그씨앗이 이런 어려운 겨울이와 이런 어리운 어둠이와 시아시 세상에 싹싹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여요. 세상 그런 내용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정말로 정말로 우리는 아버님께 무한한 감사와 큰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박수 <웃음> 하여튼 텍사스에 이제는 이런 기팔이 하나 세웠고 전국에도 펜실베이물아 기팔이 세웠고 텍사스도 하나 세웠고 이제 테네시는 큰 보수 중간에 큰 보수주 센보시주도 총기 소유 큰 사범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그 주. 큰 어, 주에 중간 미국 중간에 깃팔도 세워야 되고 또 플로리다 <웃음> 새로운 수도에 천일국 깃팔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웃음> 헛되지 않고 이제는 장성기에 우리는 정성 들이면서 천일구 문화 문명권이 미크로코스모스에서 마크로코스모스를 변화시키는 지금 펜시피엘처럼 변화시키는 우리의 사월은 우리의 그 특별히 보수를 변화시키는 철창왕국의 문화 문명권과 헌법과 삼대왕권과 가이와 아벨과 또 종족왕과 왕비들의 문화 문명권 아버님의 중심한 그런 어 강한 그래도 사랑하스러운 하나님 사람의 이웃을 사랑하는 평화군 경찰의 문화가 어 지금 미국을, 미국을 중심으로 그 천이국 깃발이 꼽는 그 중심삼고 어, 이 장생기 7년이 싸워야 됩니다. 위험해져요. 점점 위험해지고 <웃음> 이놈들이 계속 테러 사건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놈들이 계속 총기 난사상 사건을 만들고 빨리빨리 빨리 총기 소유 빼야 된다. 이렇게 하는 완전히 지금은 그러한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위험한 위험한 위험한 상황이지만 또 우리가 만약에 이 내용을 지게 되면 다대학 a v 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시 a y that I have to s 니 y t h a 리 I 리 a v e 누가복음 오늘 오늘 t I have to say that 누가복음 16장. say t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청지기는, 뭐, 청지기는 뭐예요? 청지기는 매니저. 오케이? 매니저. 땅의 매니저. 자,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이라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백마리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선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수없느니라 아멘, 아주. <웃음> 자, 여기는 아주 신기한 예화와 상징이 나오죠.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 음. 그 내용 통하면서, 여기 우리만 처음에 그냥 들어보게 되면, 그, 뭐야, 매니저가 있는데, 주인, 땅을 매니저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잘릴 거예요. 그 잘리, 잘리고, 그 짤리, 잘릴 거니까이 매니저가 어떻게 하냐. 모든, 어, 뭐야, 어, 빚을, 빚을 갚아야 되는 고객들 다 불러놓고, 한 명이 뭐, 어, 뭐야, 오일, 그냥 유, 올리브 유, 한, 한, 백, 백100 말? 백100 말,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갚아야 되는데, 오십 말이라고 써라. 그 다음에, 딴, 딴 사람이 밀백성 밀, 밀, 밀, 빚졌, 네, 빚졌는데 8 0 0라고 네, 써라. 0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어? 칭찬하찬하예요예요니0그 그러니까 말은 예수님은 이런 사0지사0하0 0이0 0에요아니0 아니 0 0 0 0 0 0 0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0 0칭찬하이 이렇게 하0 0 0 0 0 0 0 0 얘네들이 똑똑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구절 한번 보자. 구절 같이 읽어보자. 주 구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리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친구를 사기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 세상 세상 사람들의 어? 전문가들과 세상 사람들의 프로페셔널들과 어, 성공하는 사람들도 친구로 만들어야 돼요. 응? 왜 우리가 그 사람들 닮기 위해서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의 관계 동하면서 그들도 구원 받을 수있게또 그들의 구원 받음으로써 말미암아 그들이 그 자산과 많은 돈 있는 돈뭐 자산 그것을 주님의 왕국 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위에서 사용할 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친구를 이러한 성공적인 친구들도 삼, 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웃음> 우리는 그냥 지상에 있는 자산뿐만 아니라 영원한 자산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들 친구로, 친구로 삼아서, 전도함으로써, 그들의 그냥, 어, 어, 어 뭐야, 능력, 지상에 있는 능력을 원하게 되면 아니야. 아니라, 그 능력이, 하나님의 왕국, 영원한 보물, 영원한 축복들, 세상한테, 어, 베풀수 있는 축복들로 투입될 수 있게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똑해야 된단 말이에 똑똑해야 된단 말이야요 그야말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 많이 보내시고 이렇게 성령 역사로 많은 보수분들을 보내시고 있는데 우리는 똑똑해야 된단 말이야 똑똑해야 된단 말이에 이런 분들 많은 팀들하고 친구들 참아야 돼요 응? 우리는 많은 이런 새로운 사람들랑 형제의 자매를 관계를 맺어야 돼요 특별히 이러한 자파 어, 세력 셀때 기독교인들 준비했던 기독교인들 아벨과님 기독교인들 형제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서 기도해야 회돼그 그들이 원래 우리 과거에서 그들이 우리 적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야 그런 식으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적 됐죠 사실은 그들이 준비된 인물들, 준비된 아벨관 물란 간권이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나는 재림전이 오신 이유는 그 준비된 인물들, 그 준비된 기독교인들과 기독교를의 기반을 상속받으면서 하늘 을 건설하는 주님을 건설하는 어? 사명 위해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 따르는 <웃음> 어, 어, 어, 어, 어,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 많은 사기놈들이 응? 아버님 이용하고 자산만 좋아. 아버님 이용하고 한시어머니의 사기를 따르고 아버님은 그 돈만 보면서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악한 놈들은. 적이라고 했죠 왜? 그들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들으면 아버님이 이쁨도 많이 받아 그들이 만약에 전도 많이 들으면 큰 목사들이 많은 교인들이 아버님 따에게 하면 아버님께서 그사람들 이쁘게 보실 거예요. 이쁘게 보실 거니까 그 사람들도 지위도 주시고 뭐. 그러니까 이 사기놈들이 아버님 배시하는 이 사기놈들이 경쟁자를 다 죽이는 거죠. 미리 생기기 전에. 음? 이 독점자들처럼, 이 악한 좌파 독점자들처럼 페이스북, 어, 트위터, 어, 자카버그 이놈들이 계속 독점자들이 중간층 경쟁자를 죽이는 것처럼 똑같이 했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예 그놈들이 아버님을 폐시했던 거예요. 아버님의 삼대 왕권, 아버님의 핏줄, 아버님의 왕권, 핏인. 그러니까 영원한지옥을로 가면 됩 아무도 없나. 그런데 그런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아버님을 따르고 기독교 목사인들아버님 따르고 그런, 그런 분들이 많았었고 많았었든 그런 능력 있는 목사들도 많았었고. 기독교인들한테 많은 재림주님의 사랑과 재림주님의 설명하시는 분들만. 다 쳐냈어요. 그 놈들이. 아무리 폐시하는 놈들이. 반역자들 기독교인들을 긍정적으로, 원래 말씀대로 재림주님이 기독교의 기방 위에서 오신 이유, 그것을 하나로 생각하지 않고, 원리 강해를 가키면서도 르 그것을 살지 않았죠. 실천하지 않았죠. 그놈들이 사기꾼들니까이 때문에 실체 밖에 시장에서 뛰고 성공했던 목사들하고, 만약에 경쟁이 되면 자기들은 물론 져요 100% 져요 그러면 그 기독교 목사들이 밖에 시장에서, 자기 교회들 큰 교회들 세우고 뭐그랬니까신로들도 많이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패신하는그 사기놈들이 그 능력을 아니까어나 경쟁할 수 없다 빨리 쳐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마지막, 마지막 결론은 마지막에도 아버님 패신 아버님한테 침뱉는 그 놈들 이한시하면 사기 사탄주의이단 잡아놈들 되는 거예요 정반대아무님께서 평생 싸우셔서 잡아놈들 퇴버리는 거예요 미친 그렇게 되면 하여튼 하. 누가 막 66장에서 우리 그걸 보셨죠 <웃음> 세상에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 사업가들 사업가들만 이러한, 이러한, 어, 어, 왜, 이, 이, 이, 여기에서 이 주인이 16, 16장에서 나오는 이큰 주인이 땅이 엄청 넓어요 땅이 크니까 매니저, <웃음> 매니저를 많이, 세우고, 많이 매니저 세우고 자기가 그 땅에서 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주인은 여러 동네에서 땅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유로 만들고 뭐냐 뭐지? 뭐지 기름도 만들고 밀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한 매니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한테 빚을, 갚았던,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도 사업가들이에요. 그 기름도 사고 밀도 사고 그 주인한테. 그러니까 이 사업가들. 사업가들이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목회할 때 목회할 때 목사는 아벨권에 있어야죠. 아벨권에 있어야 되니까 사업 어, 말씀도 전달해야 되니까 꼭 사업성 과꼭사업 어떻게 운영한지 그런 능력 대부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도들 중에, 직구들 중에, 경제, 경제, 경제 능력 있는 사람을, 자기의 감사원장, 아니면 자, 자기가, 자기의 국진형님처럼 가인으로서 모시고 세워야 돼요. 가인의 경제적 능력과, 사업성의 능력과, 아벨의 말씀 전달하는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스, 가인은 아벨을 질투하지 않고 아벨을 목사로서, 말씀 전달자로서 취재하고, 아벨은 가인의 능력과 경제 능력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사업들을, 사업들을 가인, 그, 정직한 가인한테 에드바이스 받고, 컨설팅도 받고, 등등등등. 교회 어떻게. 왜? 결국은 교회는 그냥 말씀 전달하는 팀만 아니에요. 교회도 재정 관리 잘해야 돼요. 사업처럼 사업 물론 아니지만 비영리재단처럼. 그러니까 경쟁과 경제 경 어, 경제 경제 능력과 사업을 운영했던 능력과 경험 있는 사람 있는 그 책임자. 가인 입장에서 목사 그 말씀 전달하는 근데 사업성 원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말씀 전달을 잘하는 사람 사업성 전체적인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 능력 없어 그런 두 성격들이 그런 두 어, 아, 가인과 아벨의 사람들이 같이 일해야 돼요. 그럴 때에. 그 교회가 점점 나가시는 거예요. 그 사업인, 사업성 있는 가인의 대표는 그 목사, 아벨권이 있는 그 목사, 어, 지지하면서 그 교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는 가인, 어, 가인의 대표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어, 목, 어, 뭐, 이, 이, 이, 이 조직이 훨이더 든든할 겁니다. 이렇게 하을 때. 아 나는 목사. 나는 총책임자니까. 나는 너말안들어 그런 그런 고집이 세니까 또 거만하니까 많은 목사들이 자기 교회 t 죽 o 자기가 그 경제와 조직관리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말 듣게 되면 뭐자기가 그것을 안 생각했으니까 자기가 무슨 더 낮은 자리로 식구들이 더 낮게 볼 거라고 이런 착각에 거만한 착각. 그러면 안 돼요. 조직이 조직 위한 것이면 그런 목사는 조직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면 물론 물론 윤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조직 발전이. 그런 목사는 그런 좋은 어, 국진영님과 같은 가인권사 어, 가인, 어, 형님이 있으면은, 그럼 그분의 의견을 크게, 크게, 크게, 크게 들어야 돼. 돼요. 들어줘야 돼. 돼요. 물론, 목사 목, 뭐그 목사도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그 목사도 물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그 결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해야지만, 근데 물론, 어, 문제는, 한, 조직 관리에 대해서 가인, 능력, 사업성 있는, 어, 능력 있는 분들이 원래 60%부터 70%, 80%, 90% 조직대에서 결, 그, 자기가 생각하는 내용들이 거의 맞아요. 근데 목사는 거만하니까. 어쩔 때 들어주고, 뭐 20% 정도 들어주고, 80%는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조직이 망해요. 계속 나쁜 조직, 조직위한 나쁜 결정하니까 조직 망해 조직 망하니까 애들 유치원들 없어지죠 청년 어 뭐야 어 부도 없어지죠 교육부도 거리낌 없내용들로 없어지죠 많은 자산들이 없어져요 그 목사의 두 남과 감마 남들 이거는 문제예요 목사들보다 그 경제 능력, 사업 능력, 조직 관리 있는 능력 사람이 물론 말씀을 전달 못해 그 사람들 원래 그런 성격을 보면 근데한 60%, 70% 맞아요 조직 대에서 재정 관리, 조직 관리 How do you say uh, HR, like human resources? 누구 누구 어, 거행하고 누구 잘라야 되는지 이런 것들 원래 그 조직 관리 잘하는 사람이 더 맞아 원래 목사, 목사들이 원래 조금 더 이제 이 말씀을 전달한 다니까더정적이고 훨씬 더 정적이고, 혹시나 감정적이기 때문에 하고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특별히 사업 있는 경우 뭐 조직 관리 경험 이 많이 없어요 또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고 사람들한테 어텐션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리스마더 좋아하고 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 조직능력과 사업성 능력 거의 없어요. 사업성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원래 책벌레들이에요. 모든 것을 지식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성격의 좋은 사장들이 항상 머리로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고 지적으로, 그리고 정과고 지가 같이 있어야 돼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목사는 자기의 전문성 없는 부분들, 특별히 조직관리 그것을 조직관리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는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의견 크게 들어야 돼요. 60%, 70%는 맞으니까 목사보다 훨씬 더. 그러면서 그 목사는 말씀 전달어서 훨씬 더잘 알죠. 그 조직관리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훨씬 더잘 알죠. 어떻게 말씀 전달해야 할는지 원래 그런 성격도 보면. 근데 이런 가인과 아벨의 다이나믹가 같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왕국들과 마, 더 많은 사람들도, 이, 이, 이 어, 더 많은, 어, 뭐야, 목회들이, 천의금 목회들이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함으로써 그 마을에 있는 청년 훈련, 평화군 경찰 훈련, 유치원 평화군 경찰 훈련, 어, 문화 내용들, 철창 축제들이, 번창하시죠. 그, 그, 그, 그런 중심점 통하면서. 모든 교회들이 계속 실패하고 그러면은, 그러면 그 교회들이 그 옆에 있는 마을을 영향 줄 수, 전혀 줄수 없죠. 그죠? 근데, 이거잖아요, 어?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저희가 모르는 분, 분야에서 겸손해야 돼. 어, 나는 사실 조직 관리와 사업 한 번도 운영 안한 안 사람으로서 그잘 모른다. 그냥 항상 어, 뭐야 알아말하면서 사장 아래 일했지 사장 했던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겸손하고 이이식구가 사정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조직 관리에 대해서, 경제 관리에 대해서 이 사람 말 훨씬 더 많이 들어야 된다. 나보다 더 훨씬 더 잘하니까.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돼 원래 없어야돼 이거 문제야 말씀을 전달하고 또 칭찬도 많이 받고 또 카리스마도 있고 그러니까 다 했다고 생각해요. 착각이야 착각. 100% 착각. 조직 관리를 카리스마나 못해요. 이거 지식으로 해야 돼그 조직 관리. 말씀 전달을 카리스마로 해야 돼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이 같이 있어야 돼. 경험도, 경험도 있어야, 있어야 돼. 돼.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이 같이 됐을 때 이게 그런 목회가 번창할 수 있는 거하고 옆에 있는 사회와 보수를 전도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웃음> 우리 성전에도 우리 실장도 그노 실장도 그분이 사업가였어요. 사업가, 사업가였어. 사업가였기 때문에 물론 자기 나와서 무슨 목회할 수 있는 카리지 뭐 그런 건 없지만 사업가였으니까 조직 관리를 잘해요. 그래 이 대왕으로서 <웃음> 어? 그 양반의 사업성과 그런 시, 어, 실장들과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항상 들어주죠. 하고, 감사원장님도 계시고. 그니까, 러이가인와 아벨 부분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어울리면서, 이거 나가니까, 이, 이, 여기 있는 보수, 펜실벤니아는 보수, 우리 마을에는 보수, 우리 주, 구, 군에는 마을, 아, 보수를 영향 주는 거예요. 하고, 천일국 문화, 철창왕국의 문화, 평화군 경찰의 문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문화, 책임감 이런 <웃음> 보물들, 이 보수 진도층 보수 일반 시민들 영향주이다방영향주이다왜 가인과 아벨이 아버님의 영광 위에서 일합니까? 나는 이대왕과 나는 더 유명해지게 되면, 이거 없어 국정 국진령도 어, 감사원장은 자기가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없어요. 아버님의 영광 위해서 천일국 헌법 천일국 왕국 이 나가시도록 번처하시도록 빛나시도록 같은 목표. 그렇기 때문에 같이 팡팡 퍼져나오시더니 <웃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 역사 통하면서 이제 새로운 식구들 도 여러 사람들이 지금 멀리 듣고 있고 벌써 여러 시, 어, 새로운 분들이 축복받고 싶고 또 축복받고 싶은 사람들 계속 나오고 이런 거 얘기지가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물론 이때 어, 강탈 강탈자 강탈자들이 어, 그렇게 사기로 이제 백악관과 모든 미국을 장악했기 때문에 보수는 지금 떨리고 있죠. 지금 엄청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런 어두움 안에서도 <웃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웃음> 우리는 이 세계 어두움 세계 666 미스터 짐승 시스템, 사회 주의공산주의 정치 사탄주의가 세계적으로 못 퍼져나기 위해서 미국 살려야 된다. 미국 살려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인터뷰 나오고 있고, 자기 2024에서 자기가 아마 100% 나오겠, 나오겠다고. 그래서 2022에서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2022에서 지금 좌파놈이 울프 어, 주지사가 있으니까 모든 펜실베니아 엄청난 위협이에위협이에요 또, 특별히 총기 소유에 없애려고 합니다. 그니까, 만약에, 그니까, 2022까지 이놈들이 테라 사건들, 뭐, 총기 난사, 이런 것을 만들고 싶죠. 시민들 총기 소유 뺏어가 싶죠. 코로나 사기를 쓰고, 쓰, 면서 플러스 알파. 그니까, 러이 나머진 한 1년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지금. <웃음> 생사 고비야, 지금. 2022까지 갈수 있으면 마스트리아노 상원이 만약에 펜션의주지사에서 세상에 주지사 되시면 어우 우리 코미한테 엄청난 보호권이 떨어져요. 엄청난 보호권. 아버님만 천일군 문화 문명권. 그분이 5월 15일 날에 교회로 온다니까 이거 놀라. 워 그분이 총기 여기 소유 펜사데니아 맞아. 맞아. 맞아. 어제였지, 어제. 어제, 어제, 네. 어제. 그 양반도, 어, 전 펜실베니아 주를 생슈에이 주라고. 총기 네. 소유 없앨 수 없는 주로 만들자 하면서. 법안을 발휘했으면, 뭐라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웃음> 마스트리아노 상원, 펜실베니아 <웃음> 트럼프, 펜실베니아 영웅, 할렐루야. 그 양반이 5월 15일 날에 루파레인 펜실베니아성전교로 와요. 말씀하기 위해서. 말씀도 하고 또 우리랑 시간도 보내고. 이거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있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공력이더심할 거예요. 심해져요. 더 위험해져요. 여러분도 이때에 서로서로 서로 기도하고 애국자들 위해서 기도 하고 미국이 다시 미국이 다시 살릴 수 있는 아버님의 사랑의 성,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보수를 다시 살리고 기독교와 반드시 살리고 유력의교 문화 문화 문 살리고 전화 문화 문화 문화 러고 문화 문화 문화 문화 문화 문화 문화 문과 문화 문화 가화 문화 문왕왕왕왕화 문화 왕화문비들이 하나님의 왕화문하문에서전기화교 기반과 전기문교공동체 천일국 철창 왕국의 병왕은 경찰의 문화로서 재생하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되고 이놈들이 더 어두운 테라 사건들과 종리난사당 내용들로 넣어서 시민들의 자유를 시민들의 정지소유의 힘을 빼서라고 해도 내전을 터뜨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 있어도 그런 게 위험한 내년 이놈들이 대학살 하려고 해도 우리는 정성을 들여야 돼다 그리워야 돼요. 그 이런 무서운 상황에서 여러분은 힘내시고 또 열심히 다시 일어서서 벤실베니아 다시 잡을 수 있게끔 2022에 열심히 싸워요.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 2024까지 갈수 있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크게 나오고 장군 트럼프 대통령으로 장군의 마음 하늘의 무사의 마음 자파놈들 다 감옥에 넣고 또 중국을 없애버린 그런 강한 대통령 될수 있는 기도를 하시네요. 이거는 쉬운 계란이 여러분. 7년 노정이 제일로 위험하고 제일 어려운 노래 그데 만약에 오늘 오프로프 책임 분담할 수 있으면 아버님과 함께 전위구의 놀라운 기반을 세울 수 있는 종족왕과 왕비 전위구 백성들 아버님의 3대 왕권과 강화합을 모시는 용자을될수 있는 저희를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주...